그 전에, 진주시 지수면이라는 성산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한 마리, 우리나라 갖고 세계적인 각국 29명이 그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앞으 그 행사를, 우리, 내가 대속 조관에서, 진주시에서는 KK, 크게 업체들이 많으니까, 한국 기업가 정신, 선양해 가지고 신은 적극적으로 좀 금년하고 홍국적으로 하고 문화예술 쪽에 행사 네, 에 우리 한국예술연합 예술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겠죠 네. 야보니까도 소리가 입김이 좀 들어가고 열이 좀 들어가야 소리가 제대로 나니 <웃음> 갑, 갑돌이와 갑순이 민요를 그때 했었는데, 갑돌이, 갑순이하고 태평가, 다음에 한강수 세계만을 <웃음> 네, 그 다음 축하 행사로 축하 시낭송이 있겠습니다. 아리아 정리 아,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저는 마산 회원중학교 정사목 교장입니다. 제8회 창립기념및 제2022년 제2, 제16회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정기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은 한 해가 다 가버렸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준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삶을 따스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 16회 아름다운 소통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 정기전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은 시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초월 남성 아리아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을 저르고 울지마라 저쪽 저 푸른 숲에 고요히 앉은 한마리 새야 그리 울지마라 인생이란 그것도 그것도 하는 것이 산하는건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세상 에나에게 불려진 이아들이 부와 영을 지으려고 세월이 내게 물려진 유산은 정직과 감사였다며 울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 년은 세월이었지. 세상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하지만 아득한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내 젊은 한때도 그저 통 속하는 세월의 한 장면뿐이지. 그대 졸이라는 말을 아십니것 노년이라는 나이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제법 친숙하게 느껴지는 날, 삶의 깊이와 희로 약락에 조금은 희열의 져발을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깨닫는 날, 눈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흘릴 줄는 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상황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상황을 더 걱정하는 날, 먼들역에서 들려오는 한줌의 바람에도 괜시리 눈시울이 불거진니다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속은 텅비어가는 날. 이 나이를 보태기보다 나이를 꼭 좋아하는 바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되시 몇절단식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사실, 이사장님 참여해주실 분들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서게 해주시고요. 네, 잘해드릴게요 네, 네, 뭐, 서, 서성 대표님, 네, 음, 네. 우리 이사장님 오장님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 손을 그렇게 하면 모쭉한 줄을 쭉대 쭉 보세요. 옆으로. 아니, 줄 줄기식으로. 줄기식으로 손손가락 손이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 우리 도한다가 찍고 저 보세요. 들어갈게. 요니기로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잡아 주시고요. 열아주들 겁니다. 이렇게 좀 예. 나가시 예. 예. 예. 예. 예. 나